안녕하세요 뉴스읽어주는남자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bts의 진이 최종상 솔로이스트로서의 뛰어난 재능을 미국 빌보드로부터 주목받으며 집중조명됐다고 합니다 최근 빌보드는 공식 홈페이지에 진의 베스트 솔로 음악 모먼트 13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시선을 모았는데요 빌보드는 진은 월드와이드 핸섬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팬들인 아미는 그가 발라드와 룩 곡들에서 강점을 보여준 섬세하지만 파워풀하고 열정적인 보컬리스트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진이 발매한 솔로곡 디에스트로넛을 언급하며 마음을 절절히 울리는 락 장르의 이 곡은 2022년 11월 12일차 빌보드 앞백에서 51위로 데뷔하며 그의 첫 솔로 진입 기록을 세웠고 주간 최고 판매곡으로 등극했으며 이러한 주목할 만한 차트에서의 성과는 진의 솔로 활동의 가장 최근의 단계로 다방면의 면모를 지닌 아티스트로서 진의 독자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며 그룹 내에서도 괄목할 능력을 지닌 진의 재능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커버곡부터 OST를 포함한 진의 최고의 솔로 모먼트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빌보드가 꼽은 첫 번째 최고의 솔로 모먼트는 2015년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한 커버곡인 난널 사랑해 였는데요. 빌보드는 하모니를 풍성하게 쌓는 진의 보컬과 그의 파워풀한 가성이 강조되었고 3분이채 되지 않는 이 곡은 진이 앞으로 보여줄 많은 것들을 짐작케하기 충분했다며 그룹 활동 초기부터 능숙했던 진의 보컬 스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공개했던 곡 엄마 역시 진의 최고의 솔로 모먼트에 올랐는데요. 매체는 이 트랙에서 진의 풍성한 보컬은 강력해지는 진의 보컬 능력을 가늠하는 초기 지표였다고 극찬했습니다. 진의 첫 솔로곡인 어웨이크와 멤버와의 듀에꼭 죽어도 너야 그리고 멤버의 믹스테이프에서 공개한 소파어웨이 역시 리스트에 들었습니다. 빌보드는 진의 에피파니를 일곱 번째 최고의 순간 모먼트로 꼽았는데요. 매체는 진은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의 무대를 만들어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곡은 이 노래를 듣는 수백만 명의 이들의 자기애를 향한 여정에서 상징적인 노래로 자리매김하였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곡은 피아노와 진의 목소리만으로 절절한 울림을 만들어냈으며 곡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자아내는 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진의 첫 자작곡인 이밤 역시 팬들의 사랑을 받는 곡으로 리스트에 포함되었는데요 매체는 어쿠스틱한 r&b 팝트랙인 이 곡에서 10개 깔리는 기타와 풍부한 감정을 드러내는 피아노 신디사이저와 결합되어 전환되는 연주를 기반으로 진의 공기 속을 가르는 듯한 가성이 빛나고 있다며 단단하면서도 신비로운 진의 가성 스킬을 주목했습니다 음악 전문 매거진 롤링스톤 에디터이자 미국 유명 음악 저널리스트 랍 셰필드가 꼽은 2020년 톱25 노래에서 아시아 전체 최고 순위인 5위를 달성한 문과 더불어 진의 첫 솔로 o s t 이자 그를 샤장킹으로 불리게 된 유어스 또한 순위에 들었습니다 유어스는 이 드라마가 한국 케이블 채널 최고 시청률로 데뷔하는데 기여했다 그는 드라마의 감성을 절절히 표현해내면서 다시 한번 노래를 통해 서사를 전달하는 그의 보컬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며 폭보적인 가사 전달력에 대해서도 찬사를 던졌습니다. 빌보드는 마지막으로 디에스트로넛을 꼽았는데요. 진의 첫 솔로 싱글 앨범의 곡인 디에스트로넛은 역대 한국 솔로곡 중사이의 젠틀맨 다음인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이자 최근 10년간 발매된 한국 솔로곡 중 가장 높은 순위인 빌보드 핫 151위로 데뷔하는 쾌거를 보이며 진의 막강한 인기와 음악성을 입증했습니다.